어디 라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잡을까요 자. <웃음> 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상은요 투블럭을 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투블럭이 절대 안 되어 있고요 이제 막 길렀어요 그래서 그냥 왔고 투블럭 치면서 뒤에 라인이 상고 라인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약간 소프트하게 칠 거고요 너무 강하게 막 하얗게 치진 않을 거예요 이제 투블럭 할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 라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잡을까요 자귀 위쪽에 라인을 이렇게 잡듯이 귀 쪽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같이 라운드를 살짝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신 우리 여기 관자놀이 쪽에서 맞춰서 일자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너무 올라가서 이 헤어라인 중에 제일 끝에 이 파진 부분부터 하시면 너무 헤어라인 자체가 좀 약간 이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관자놀이 쪽이 관자놀이 쪽에서 이렇게 라인을 들어가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너무 올라가지도 예. 않고 너무 내려가지도 않고 예. 하는 어떤 투블럭을 칠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대고 쭉쭉 미는 사람도 있긴 한데 소프트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할수 있는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머리를 잘라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좀씩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80도로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라인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자 이럴 때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한번더잘 잡아가지고 어, 구도를 잘 잡고 이렇게 섹션을 쫙 떠가지고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라인적으로 이그렛나루 라인을 쫙 잡고 한 번만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어려운 분들은 여기 라인에서 먼저 어려운 분들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 라인하고 뒷라인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귀를 딱 잡아 주시고 바로 살짝 한 번만 이렇게 80도 약간 들어서 한 번씩만 톡 쳐주세요 연결할 때는 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오면 안되고 너무 바싹 들어가도 안돼요 어차피 상고머리로 갈 거니까 여기는 투블럭인데 밑에 부분, 뒷부분은 상고로 들어갈 거니까 너무 이 부분을 너무 바싹 치시면안 돼요. 그래서 요 라인을 살짝 잡아주시면 그냥 얼추 이렇게 라인 구도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어느 정도 높은 거 12mm 정도 되겠네요. 소프트 툴러이니까 12mm 정도로 슬라이스를 살짝 잘 뜨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 올려서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저는 생각이 12mm 정도 자른 거였어요. 소프트 블럭인데 약간 12mm를 맞춰서 잘라드렸고, 그거를 우리가 초보명사분들은 자르기 어려우면 1 2 m m 도 갖다가 미셔도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저기 손님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는 게 훨씬 멋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라인들 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 한번 해 주시면, 일단, 우리 투블럭 라인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멋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깔끔하죠? 이렇게 라인 좀 깔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런 슬라이스 같은 경우 잘뜰때 우리가 보통 이 라인을 잘 잡을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어느 정도, 요, 요 정도는 좀 잡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일자로 탁뜰순 없어요. 같이 이 머리가 숱이 없고 있고 있네. 그니까 요 부분도 잘 생각하시고 너무 이 듬성듬성 뜨는 것보다 한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떠주시면 될것 같죠. 그죠? 일자로 되죠? 그 부분에서 최대한 떠서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관자놀이를 잘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자놀이 쪽이 라인이 요렇게 좀 따질 수 있게 어, 라인이 이렇게 따질 수 있게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쪽 뒷라인을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블랙형